자, 어, 큐까지 얼, 얼리... 와,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와, 카드 더 쎄, 와, 야, 야, 6만 5천 밑으로다 눈가라. 이렇게 돼. <웃음> <웃음> 형 영상 원래 교훈이 있어.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yeah. 아이고, 형이 지금 옳은 사탐과 같은 대기 있거든? 형이 지금 뭔가 투자를 할 텐데, 옳지 못한 투자일 수도 있어요. 말리는말하고 짜잔. 벌써 뭐, 이해도에서 오는 오, 오늘, 오 형, 오늘 팬티 가져와야 되는구나. 막 이런. 멈춰! 일단, 쿄, 처제 그놈의 쿄, 처젤 쓰지 말라고 이제 넷마블이 막 자꾸 대체품을 막 내놓거든? 약간 이번에 류디쉘 성물이 나왔잖아. 그것도 형 그렇게 생각해. 쿄, 처젤, 쿄좀 쓰지 말고, 류디쉘 성물 만들면 쿄 같은 느낌 나개줄테니까이런 느낌이거든. 그거 형 어떻게 한다? 다슬. <웃음> 물론 옆하다 스카디 만나면 나가야 돼 그거는. 근데 또 완전 미친 개 살상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 이마 개성의 즉 방어 관련 사시법 각제. 효과 일단 불붙이제 부... 점화에 따라서 피해 증가제. 거기다가 점화 효과 한 개당 주피 또 증가제. 그 점화로 기본 능력치 또 증가제. 이 정도 상태에서 킹이 호로록콜록하면 호로록 어떻게 될지 기대되지 않냐? 그래서 유디시엘 성물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거든. 자이때 성물의 특별한 능능 력 없어요. 이이물에는 특별한 어떤 뭐 뭐가 빛수가 붙고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초급이 더럽게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000 갔어요. 65,000. 빼볼게. 빼면 어떻게 되는지. 빼면 얼마인지 한번 보자. 뺐제 61,000.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엄마보다 이제 초급이 낮아져야. 초급 낮은 상대를 방, 방어 관련을 깎잖아. 근데 지금 61,000 정도면은 웬만하면 좀 얘보다 낮지는 않거든. 근데 옷을 딱 입으면 어떻게 된다? 65,000이야. 야, 65,000 밑으로 다 눈깔아. 이렇게 돼요. 2년도 <웃음> 세팅 안한 지금 잠깐 기다려라 인년까지 하니까 339834만 요 정도면 이제 이 리드실 밑으로 이제 눈깔아야 되지 않을까 웬만하면 가볼게 자 결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오상대도 어, 켜고 있고 와저 비슷한 컨셉이에요 리드실에 켜랑 꼬벌 일단은요 꼬벌 안줄것 같은데 케어를 찔러볼게요 그럼 찔러버리겠습니다 버버버버버 281,000 쑥 포스 포스 32만. 이 정도 어때? 이 정도 때이 정도 때이 정도, 이 정도. 상대도 투구 엄청났다. 엄청난데? 이 정도. 어 정도. 함부로 막 따라 할건 아니야. 자, 좀더 보자. 좀 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야, 꼬멀 괜찮은데? 꼬멀도? 꼬멀도? 왜냐 꼬멀이 개성 때문에 십살이 차턴이안 죽으니까. 그리고 유치를 집 상당한데. 확 때리고요. 요거 한 방에 꼬멀 혼자 살아났거든? 그래서 꼬멀 죽거든. 요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펀치. 자, 봐봐. 빠라라라라 봤지? 봤지? 어, 이번에 꼬물 죽는다. 쫙, 쫙 가라브려. 이렇게 죽고요. 자, 이제 1인기 간다. 빰칩 빡하고. 빨리 럽게약하네 어, 요 정도. 어. 복사 와우 리어드씨스야 기본능력이 올라갔더니 투급도 좋지만 야야 야, 눈은 까라라자스가자 계속해서 다음 판 들어갑니다 저오 요즘 무섭거든요 저대로 진짜 유틸의 극이거든 해머 루나로 공불 걸고 페서로 우리 버프 못 걸게 해서 카드 색 까맣게 만들고 혹시 패가 말리면 얼리겠다 이거 아니야 자 이거 두 번째로 킹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얼어 그냥 얼고. 어, 아, 야, 저장이 됐다. 자, 해봐봐. 마. 괜찮아. 야얼더라도 세게 때리라고 우리 무조건 야, 이렇게 하고 32600? 빡하고 어때? 이 정도면. 어? 골 때리는 놈 하나 잘랐지. 킹이 얼었지만 표패가 더럽게 많네. 쿄 잠깐 보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더럽게 때릴 수 있긴 하겠다. 어. 자, 이 야. 자, 어, 쿄까지 얼. 어리... 와,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와, 이게 이렇게 더럽게 나온다고? 자, 이제 저 대기, 저 저, 저, 저, 저게 무서운 부분이지. 빙결 저거 잘 뜨면, 진짜. 빈결 또 말리면 공불 걸고. 그런데 고통 야, 우리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이거 공불 걸리거든, 이번에. 두장쓴것 같아. 어, 공불 오거든. 우와! 카드 더쎄 거, 와 야! 야, 임마, 저거 그거 있대. 빅이 있대, 임마. 아니, 이걸 진다고? 야, 이거, 저대을 해야 되겠네, <웃음> 야, 이번에 비. 비이다 임마, 이거. 되게, 되게 좋네. 야, 저거, 이거 나중에 내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가봅니다. 그렇지. 여러분 메인덱이 나와줘야죠. 31만 5천. 우리 PK 아우들 잘했나 살살. <웃음> 왜또 Q가 두장 뜨가지고, 진짜, 씨 찔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빡! 촉촉촉촉촉. 20만, 20만. 자, 이번엔 더 세다? 워스 갓! 워스 갓! 빡! 싹 가고, 32만 5천. 빡! 안 죽네. 요거는 이번 판은 또 PK이기 때문이야. 알겠지? PK는, 어, PK라서 안 죽을 수 있는 거야. 나내 머릿속으로는 엄청 쎄수박 와, 또, 또 해만 누나. 누나, 진짜.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나, 진짜. 요번 턴에 이제 내가 충분히 살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와, 아무것도 못 쓰네, 캣 그, 그 카드를. 야, 우야니패 좀, 씨. 그만 좀더라 임마. 아, 아, 암매 피 회복합니다. 암매 피, 아, 이거는 필각이 들어있을까요? 메카닉어, 필각 안 된다. 아, 아, 살았다. 점화 많제빡 때리고요. 빡 사칵 때릴 뿐입니다. 스르락! 해가지고, 자, 킹 버프 받았고, 우와 빡! 우와, 안좋네 자, 삼성으로, 빡! 빡! 와, 저게, 필살기에서 만약에 다이언이 넘어졌으면, 그 다음 타겟팅이 안멸로 되어 있었거든. 안 되나? 이게? 이게 지금 AI인 것같고요 AI 아니었으면, 나죽었을거야 <웃음> 자, 또공부이에요 와, 이거? 아니, 이게 내가? 아니, 이게 또 진다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 포기할래, 그냥. 나 안할거야. 나 게임 안해. 여러분, 내가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유드쉘한테 투자하기보다는 해머에게 투자해라. 오케이? 좋은 결론으로. <웃음> 그래서, 그, 형 영상 원래 교훈이 있어.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해멀 누나를 키워라. 뭔 개소리야? 멈춰! 야, 그래도 오늘 끝까지 밀고 간다. 야, 솔직히 형이 지금 해멀 만나서 두분진 거야. 해멀 때문에 공부를 되면 아무것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진 거고, 그거 아니면은, 가능하다, 이제. 이건 또 패서가, 패서가 나왔어요. 비슷한 느낌, 사람 괴롭히는 그런, 어, 아 그리고 여엘이 있어서 첫 턴에 안 죽, 어, 야, 잠깐만. 근데 카드가 두장 떴어요.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합치면서 할것 같거든 내가 근데 이 자석들 내가 믿느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보자 어내 어, 아, 순서가 좀많아 안되네 아이 카드가 엄청 센 건데 27만 1 0 나오고요 호라락 호라락 아또 있었네 이게 어, 31만 8천 저, 호라라락 봤나? 어, 사람이었나? 아 미안합니다. AI 인줄 알고 리액션이 좀과했다는 점. 아또 만났다. 어떡하노또 만났는데 세장이 아닐 수. 아 있... 어? 아이고 또 하필 세장이네. 아이고 이렇게 죄송스러워서 어떡하지? 아 이게 하필 또 이... 이분에게 또 내가 이렇게 실례를 범하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야, 어? 좀비네, 이번에나 좀비의 발렌티. 아, 아, 좀비가 아니구나. 점화가 그, 어, 야, 쿄 저격. 점화 안 되는 개잖아. 이야, 야,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 야, 안 죽을 수 있어요. 엄청 맷집이 좋을 거야. 그래서, 요렇게 가볼게요. 안멜 어차피 못 죽이면 안멜은 피규편다 하니까, 요렇게 때리고, 맞아. 자, 맞아. 자, 2성. 초르르르룩 아, 딜이 안 나와요. 딜이 안 나옵니다. 일단, 쿄가 점화를 못 붙였고, 그러면서 처들과의 연동이 안 일어났고 우리는. 근데 상대는 발렌티카 세워놔가지고 더 단단한. 와 이거 와 방대기다. 생각해보니까 참 괜찮네. 저렇게 방어적으로 단단하게서. 해 암멜로 안멜로 어차피 세기 때문에 뽑해 버리겠다 이거잖아 야 잠깐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아제생마이 초콜릿 저거 그것도 있잖아 필각도 있잖아 필각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필로 어떻게 해볼라 했는데 어쨌든 버프에 두배 데미지 한번 때리고요 그다음에 한방폭 찌르고 한번더 찌르자 아 그게 더 좋을 것같다 아닌가 그냥 이제 팍팍 촉 쓰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우세 속에서 빡 아, 딜안 나오네. 큐어가 나왔으려나? 근데 점화가 없어가지고 더럽게 약, 약했을 것 같아. 점화 없는 공멸이다 생바이 초콜릿 때문에 어, 필살기 안될 거고. 요번에 안멸 필살기 준비되거든요. 우리 끝났나? 우리 다. 야, 저덱 좋은데? <웃음> 아, 잠깐만! <웃음> 여러분! 지금 요 덱의 또 문제는 뭐냐면 필각이 없다는 거.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냥 쥐지가 나온다. 아니요. 오늘 컨텐츠가 뭐였냐면 오늘 컨텐츠는 세상의 아름다운 덱을 찾아서. 알겠지? 어? 이게 야, 우연히 또 a i 이렇게 좋은 덱들을 추천을 많이 해주네. 오늘 추천 한 가득 받아가지고, 어? 벅 받으세요. 여러분, <웃음> 저요덱 어때? 오늘 마지막에서야 내가 덱을 찾은 것 같다. 341,000. 투급 더 올라갔고, 반이 니스서포팅 해주고, 고스로 랭업 차라락 차 방어관련 다 깎여있고. 초의 시대가 이제 끝났나? 야, 고스가딱 들어왔지? 투급이 더 좋아, 또 심지어. 왜냐면 합기 인형까지 붙고 이러니까, 천더 붙지, 그러면. 그러면 아, 어떻게 된다? 폐가 좀잘안 떴잖아. 안 뜨는 게더 많잖아. 잘안뜨어 그래도 이성으로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파라락, 파라락. 끝날 거리고 봐봐봐. 방어관련 깎여있지? 이 상태에서, 홉! 오로로로로야3물 선물 쳤, 이 끝났다, 끝났다. 네, 야찾다 <웃음> 봤나, 봤나? 이거네. 이래서형 영상 끝까지 보라는 거야 앞에 앞부분은 일부러 내가 교훈을 만들어준 거예요. 교훈을. 요 덱은 내가 요 덱은 리뷰를 한번 더 가볼게. 아, 어, 이렇게 되면 류지의 선물 만드는 게그 의미가 없는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봤을 때는 화라라. 와, 진. 야 잠깐만. 이러면 내가 형방금 무슨 생각 파스쳤냐면. 와. 야, 이게, 진짜 넷마블이, 쿄처젤 이제 그만 쓰시고, 류드 반, 이렇게 막 류드 라반. 이게 쿄처젤보다 더 뛰어난 반깡로다. 이렇게 보입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야, 니뭐 반사판에서도 끝난다, 임마. 야, 이거 라반 뽑기를 가야 되겠는데? 라반 뽑기를 더 <목소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너무 좋은데? 아, 진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쿄처젤의 효율을 굳이 꼭 쿄처젤 이제 더 써야 되겠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긴 해요. 저만가 라반 내가 뽑기를 더할것 같아. 더뽑아 요대 마지막에 한, 번, 한 번만 해본 거잖아 또 다양한 변수 찾아봐야지 또해몰도 만나보고 다양한 해볼 텐데 지금 내 머릿속으로 돌리기엔 대단히 괜찮거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고